안녕하세요.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한 2018년이 되세요. 저도 앞으로 더더더 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2018년 새해가 또 시작이 됐네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2017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2 0 1 8년엔더 행복하고 진짜 진심으로 우는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좀더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많은 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네, 2017년 한 해가 벌써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2017년 한해 동안 이루고 싶은 거 많이 이루셨나요? 2018년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복한, 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일준입니다 아, 어느덧 2017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고요. 이제 2018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뜻한바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중이도 많이 응원해 드릴 테니까 저 역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중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건강하게 또 그리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꼭이요. 안녕하십니까 안지환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2018년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 모든 식구들 더 많은 사랑과 관심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성우 서일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로운 2018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빌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많이 바래주세요. 열심히 활동하는 서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와 춥네요 네. 이제 2017년이 끝나고 2018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작년 한해 열심히 사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오히려 추진력 있게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지금까지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런 경험들을 했어서 음, 저는 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새해로 2018년의 테마를 정해봤습니다. 생각 없이 열심히 뛰어가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2018년의 계획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화입니다. 올한해 벌써 다 저물어 가는데 많이 힘드셨죠? 그래요. 2018년도에는 모두 다 웃는 일 가득하고 행복한 일 그리고 그리고 꿈꾸는 일들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모두모두 행복하고 행운이 넘치는 그런 2018년 만들어 가세요. 해피뉴이아 시청자 여러분 배우 안녕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저도 내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우연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을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조련입니다 2018년에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래요 앞으로 좋은 배우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식입니다 어,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무슬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기로서 작은 힘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미소 질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무술면 새해가 반갑습니다. 새해는 항상 어. 건강하시고 행복하느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다꼭 이루시고요. 저도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좋은 모습도 자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황태광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이죠. <웃음> 무술년 <웃음> 새해에도 되시는 일들 다 복되게 잘 되시고 저도 또더 발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자 이인혜입니다. 어, 2017년 마무리는 잘 하셨나요? 어,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8년 무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아, 2017년에 못다 이룬 바람들이 있으시면 이번 연도에는 모든 걸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세롬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도 이번 한 해에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무언가를 새로 힘차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입니다 2018년 무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한 2018년이 되세요. 저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18년에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저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로 그 계획들 모두 이루시고 2018년이 마무리될 때는 정말 행복한 한해였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앞으로 더 새로운 모습으로 2018년 빵빵 터지는 한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홍지혁입니다 어느덧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시는 일,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구먼 김효진입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고 돈도 많이 버셔서 부자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희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아주 럭키한 한해가 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더욱더 많이 웃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세봉입니다. 드디어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올해에는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구우 김승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김장입니다. 2018년 무술련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목표나 소망하는 일 있으면 모두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제가 기도할게요. 저 지향이도 올해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